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트림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트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 트림은 뭐 생활하면서 조금씩 하는 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어, 좀 심각하게 어, 너무 자주 트림을 한다, 또 소화 불량 증세와 함께 트림을 한다, 뭐 또, 위산이 역류되면서 트림을 한다.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뭐, 이 부분은 트림 자체는 사실은 뭐, 이렇게 트림을 안 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 손쉽게 트림, 치료는 의외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인데, 근데 어떤 대사수의 분들이 사실은 트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소화불량 증세와 함께, 어,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사실은 저는 저기 어, 유튜브상에서 뭐 옆에 오른쪽이나 하단에 보면 어, 제 동영상이 이렇게 뭐 대사증후군 치료법 이렇게 어, 동영상이 많이 이렇게 어, 보기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사실은이그 트림을 온전히 치료하고 또 여러분들이 소화불량 증세나 역류성 식도염이나 뭐 어떤 설사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병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또 완전하게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관한 어떤 그런 이해가 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그아 일단 은 오늘은 여기서 어 제가 트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잘 들어보시고 어 일단 트림에서 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여튼 그좀 증상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분들은 대사 증후군 치료법 이렇게 해서 뭐제 동영상 쭉다 보시고 싶으시면 그냥 이제 구독. 자, 신청란에서 그냥 구독하시면 제 동영상이 쫙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 그냥 막 찾아서 헤매 다니지 마시고 대사 증후군 치료법 동영상만 약 60여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60개. 어그 사실은 뭐 여러분한테 필요 없는 동영상도 있을 수있지만 어 좀 차근차근 들어보셔야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되고 또 특별히 또 2강이나 3강 또 27강 어뭐 이런 쪽으로 해서 호흡법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트림을 트림이 왜 나오느냐 자이 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그러니까 제가 약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들어주시고 그죠? 아, 일단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식도를 입을 통해서 식도 또 위장 이렇게 해서 이제 십이지장 지나면서 소화효소를 만나면서 이제 장기 속에 가스가 발생됩니다. 이 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 모든 동물 어떤 살아있는 유기체라면 모든 동물들이 이제 배 속에 가스가 발생합니다. 뭐 소나 뭐 코뿔소 이런 뭐 코끼리는 뭐 가스를 분출하고 방귀를 끼고 하는 그런 현상들 많이 보죠, 그죠? 그러면 가스가 안 빠져나오면, 어, 배가 빵빵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가 체하면 죽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가스가 실질적으로 이제 장기 속에서 발생하게 되면, 이제 장, 소장에서 이제 흡수가 됩니다. 사실은. 가스 형태로도 흡수가 되고, 이제 액체 상태로도 흡수가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발생된 가스는 이제 장기 속에, 창자 속에서 흡수가 됩니다. 어, 흡수가 되고, 조그만 돌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수백만 개의 돌기 속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이제 간으로 이동하는때대부이 근데 문제는 불필요한 가스, 이제 과잉 가스. 그러니까, 어, 여러분의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익력 어, 가스가 있어요. 익력 가스가 자동차의 배기가스. 자동차에도 보면 가스 배출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동물들한테는 이렇게 가스 배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어 그러니까 불필요한 가스는 방귀로 나가든지 이제 호흡을 하면서 이런 호흡기를 통해서 식도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씩 조금씩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여러분 뭐, 뭐 하품을 한다거나 트림을 하고 나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어뭐 점심 때 먹었던 음식 냄새가 나고 뭐 저녁이 돼도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가스가 밀려 올라오는 오는 현상이에요. 어, 오는 현상인데 문제는 이제 트림이 나시는 분들은 이런 가스 배출 시스템에 약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 왜생겼냐 하면 아, 이 말은 여러분들 진짜 좀 어, 일반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드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 어, 여러분, 양쪽 이렇게 가슴에, 보면 이제 큰 폐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지나가나 하면, 이 식도가 이제, 식도가 이제 아래 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위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식도와 위장 연결고리, 그러니까 위식도 과략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항상 겹폐 동작을 하면서, 어, 가스가, 식도 쪽으로 올라왔다가, 뭐, 하여튼, 어, 이동하는 어떤 그런 통로가 있어요. 어, 통로가 있는데. 어, 여러분들. 아, 자, 요거까지 설명 드리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제가 이거 설명 드려버리면 여러분들 안 믿어버리고 또 치료를 포기해버리실까 봐 제가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치료법이라는 동영상에 들어가 보면 왜이 병이 나타났는지에 관한 분명한 어, 설명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양쪽에 이렇게 여러분들 하여튼 폐가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그 사이에 식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여러분들 호흡을 하면, 그 폐가 이렇게 수축, 아니, 수축, 팽창, 수축, 팽창 하면서 호흡이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가운데 있는 이 폐와 폐 사이에 식도가 이렇게 끼어 있어요. 끼어 있습니다. 근데 수축, 팽창 하면서 위장에서 식도로 올라왔던 가스가 수축, 팽창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밀려 나가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밀려 나가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폐가 약간 떨어졌어요.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초기 증상 폐확장증. 그러니까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폐가 수축이 잘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호흡을 너무 약하게 했다거나 운동이 너무 부족했다거나 혹은 자세 불량이 너무 심했다거나 어떤 이런 뭐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또 호흡이 굉장히 약해져요 어, 호흡이 약하다는 것은 폐가수축팽창을잘 못하게 되는 그 약간 무호흡증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공기를 살짝 살짝씩 들이마시기만 하는 어떤 그런 호흡을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 왜냐하면좀 엄밀하게 말하면 자꾸 폐가 커져 버리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폐가 약간 떨어져요. 무게에 서 피가 자꾸 폐에 고이면서, 무게 폐가 떨어지면서, 식도와, 식도를 눌러주는 위치가, 폐가 약간 떨어지면서, 그 사실 쇄골, 원래 정상인 폐는 쇄골 바로 밑부분까지 폐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무게에 서 피가 이제 자꾸 폐에 고이기 시작하고, 잘못 빠져나가면, 이게 무게가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폐가 살짝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이거, 그여러분 하여튼, 저, 인터넷에서 어떤 폐사진 이렇게 폐쇄성 폐질환 폐사진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쇄골에서 약간 유격이 생겨져 있는 폐의 사진들이 가끔가다 보일 겁니다 아 일단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수축 팽창을 하더라도 그 식도 상단 부분을 제대로 못 눌러줘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가스가 못 빠져나가고 계속 식도에 멈춰버리는 현상이 집니다식도에 가스가 멈춰버려요. 멈춰버리면 어떻게 나오면 식도가 자꾸 팽창이 될거 아닙니까? 이제 가스가 위장에서 식도로 자꾸 올라와서 불필요한 인형가스는 빠져나가려고 밀어내고 있는데 못 빠져나가면 식도가 자꾸 팽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압박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팍하고 막 트림을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맞죠? 그죠? 어. 저 제가 어떻게 이걸 잘하냐. 저도 예전에요. 저는 평균 30초. 어, 길게 잡았어요. 막 10초에 한 번씩 빼세요. 30초에 한 번씩 트림을 안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눈 뜨고 있는 동안은 계속 트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도 못 만나고 막 소화 불량에 뭐 저는 하여튼 막 여러 가지 증상을 갖고 있던 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림을 안 하면 참 힘들죠. 그죠? 어, 트림을 안 하면 막 가슴 압박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소화도 안 되고 말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이제 여러분들이 어, 믿으시든못믿으시든 여러분들 폐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 상세한 거 알고 싶으면 어, 대사증후군 치료법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십시오. 절대 여러분들 시간 낭비가 아닐 겁니다. 아니고 그죠? 어. 자요거 이제 어떻게 치료하느냐. 자, 그러면, 가스가 넘어오는 건 어떻게 알수 있느냐? 가스가 넘어오는 거, 음,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 실제로 저는, 뭐, 우연히,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식도의 차에 있는 가스를 한꺼번에 뽑아내는 어떤 요령도 어떤 또 사실은또 익히게 됐어요. 물론, 그걸 뭐, 늘 하지는 않는데, 여러분 그냥, 혹시나 의심할까봐. 예전에 뭐, 여러분, 꾹, 꾹 하면서 이렇게 틀림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요이 부분의 그 인두 부분이란데 좀 압력을 걸어버리면 이렇게 <웃음> 자이 식도 속에 있던 가스가 일순간에 싹다 빠져나와 버리는 어, 그런 어떤 뭐 요령이라면 요령이고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힐 수 없어요. 어, 저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를 참 내리기 어렵고 이렇게 치료하라는 뜻이 아니고. 어, 제가 아 식도에 가스가 가득 차 있다 제가 바람을 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을 보면 이렇게 불지 보세요. 입을 벌리고 그냥 힘을 조금씩 여기 식도 상단에 보면 그 식도 협착점이라는 게 있어요 음식이 내려가면 쫙 벌어지고 평상시에 다물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압력을 걸어서 벌려 버리면 식도에 있던 가스가 확 넘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그죠? 아 어, 자, 그, 이, 자, 트림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까 아닙니까? 그죠? 트림 부분을. 자, 요 부분은, 아, 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 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이 부분이 시작된 부분은, 그 사실은, 아, 어, 어떻게 되 되나. 여러분, 음. 운동을 조금 하긴 해야 돼요. 운동을 조금 하자 이제, 이거 그냥, 뭐, 하루에, 뭐, 몇 분을 하는 운동이 아니고, 평상시에 자꾸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 팔 운동이에요. 팔 운동. 또, 목 운동. 어 이렇게 하면서, 호흡법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호흡법을 신경을 써야, 트림을 안 하고도, 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트림을 안 하고도 살아갈 수 있고, 어쩌다 보면, 진짜 운이 좋으시는 분은, 소화불량 증세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뭐, 명치통증, 막, 뭐 상복부가 빵빵해져 있는 분들, 가스가 지금, 위장에 가득 차 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위장에 항상 가스가 차 있는 분들. 그 위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빠져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앓고 있는 또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복합적인 증세들이 있는 분들은 어또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그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심장 있죠. 심장이 어디 나면 왼쪽. 그러니까 아 어이분 어느 분이 이게 왼쪽 폐가 이 부분이 그러요 심장이 아, 위장, 여기 뒤쪽, 이쪽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왼쪽 폐, 왼쪽 폐, 오른쪽 부분에 보면, 아, 여기 심장이 이렇게 있는데, 자, 심장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대동맥, 심장에서 큰 대동맥이 하나 나와요. 여기서 이제 세 갈래로 또 대동맥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심장에서 나오자마자 세 갈래로 대동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갈래는 다리 쪽으로, 그 창자와 배와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큰 대동맥 이걸 위대동맥이라고 하고 한 가지는 이 머리 쪽 머리와 팔, 가슴 이쪽으로 올라오는 목오름 동맥이라고 합니다. 목오름 동맥이라고 하는데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이 심장을 다시 운동시켜주기 위해서 심장 표면으로 이렇게 외피로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관상 동맥이라고 있습니다. 관상 동맥인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증상이 나타나신 이유는 이제 폐가 커졌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피의 양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피의 양이 점점 더 많아져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온몸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혈관이 조금 변했어요. 다리만 자꾸 다리만 너무 많이 사용하고 팔을 사용 안 하고 또 이래 목을 어, 머리를 잘 사용을 안 해서, 저 운동이 좀 부족해서, 아래쪽 혈관들은 조금씩 커져가고, 위쪽 혈관들은 점점 찌그러져가는, 좁아져가는 그런 현상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온몸에 혈액순환 장애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피가 정상적으로 잘, 어, 정상인에 비해서 피가 잘, 정상적인 속도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폐가 커진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폐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피의 양보다 위쪽으로 올라오는 피의 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을 흔들고 머리를 흔들면 위쪽으로 목오름동맥 쪽으로 올라오는 피의 양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안전자세에서 똑바로 안전자세에서 팔을 자꾸 흔들면 다리가 찌릿찌릿해질 거예요 다리로 내려갔던 피가 위로 올라오면서 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리가 찌릿찌릿해지면서 이게 뭐 하여튼 창자가 들썩들썩 끓이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여튼 꼭이 어 동영상 끝까지 들으시고 어잘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호흡법을 조금 실행해야 됩니다. 호흡법을. 호흡법은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의 폐가 약간 커져 있으면서 폐는 원래 수축, 팽창, 수축, 팽창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팽창하는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팽창하는, 팽창한다는 것 숨을 들이마신다라는 건데 들이마신는 것은 누구나 잘합니다. 누구나 잘하는데 자, 여러분 같은 경우 이 수축이 잘안 돼요. 수축이 어, 폐가 커져버렸기 때문에 어, 수축이 되더라도 또 가스를 밀어 올려줄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수축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여튼, 수축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호흡을 위해, 호흡을 통해서.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수축을 자꾸 도와주면, 여러분의 폐가 원래 위치로, 정상인의 위치로 다시,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서서히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호흡.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제가 얘기하는 호흡은, 뭐, 복식 호흡이다, 뭐, 어, 뭐, 흉식 호흡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호흡, 이러면, 여러분들, 호 자가, 불호 자입니다. 내 부는. 그러니까, 들이 마시는, 흡 자는 들이 마실 흡이에요. 자, 호흡, 이런 거는, 원래 호흡은 부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잘생각해보시죠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내 불면 공기는 알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폐, 여러분 폐의 운동 그 과정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폐는요 생각보다 여러분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 아, 약 1kg 정도 되는데 양쪽에 그러니까 공기가 일단 흐 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폐가 이렇게 쓸 수축이 됐다가 무게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무게에서 살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공기가 알아서 끌어당기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모르니까 자꾸 공기를 들이마시려고만 자꾸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이마시는 호흡에 집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그냥 폐가 자꾸 커져버리는 거예요. 폐가 커진다는 것은 노쇠화 현상입니다. 폐가 커진다는 것은 점점 늙어간다는 뜻이에요. 나이가 먹고 노인이 되면 요 폐가 커지고 심장이 커져버립니다. 피가 안 돌면서, 폐와 심장의 과부하 현상이, 피가 안 도니까 막 억지로 심장을 막 눌렀다, 쪼였다, 막 팽창시켰다, 막 이러면서 폐도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심장과 폐가 커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많으신, 나이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심장과 폐가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요건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해 두시고,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들숨 자, 날숨이 있고, 들숨이 있습니다. 내 보내는 걸 날숨이라고 하고 들이마시는 걸 들숨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들숨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끄세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알아서 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막 하나 산소가 부족해 이러면서 자 이렇게 들이마시는 행위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 보내면요, 여러분들 운동을 하면 자동적으로 공기가 막, 막 빠져나가는. 달리기를 해 봅시다. 전부 다후 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운동을 하면 몸이 알아서 반응해서 공기를 계속 내보내게 됩니다. 내보내게 되면 지가 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계단 을 올라갈 때 자기도 모르게 후, 후, 후, 자꾸 내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운동을 하면 그나마 피가, 피가 돌아가면서 어, 몸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평생시에 너무 안 해버리시는 분들은 폐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이 어떤 생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 말에 대해서 분명히 신빙성을 가지시고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몸에 여러분 제가 트림이 나타났다는 라 것은 절대 단순한 현상은 아니에요. 폐가 커졌다는 라 것과 소화불량이 나타난다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얽혀져 있는데 이제 대다수의 분들은 아이 트림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막 자꾸 이렇게 단순하게만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서 여러분 절대로 트림은 단순한 정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트림을 할때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 날숨을 신경 써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코로 이렇게 해서는 좀 힘들어요 어, 코로 했으면 조금 힘들고 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로 아무리 이렇게 해도 폐가 잘, 이게 수축이 잘안 됩니다. 아, 벌써 폐가 약간 커져 있는 분들은 코로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코로 자꾸 하다 보면 머리가 땡기기 시작해요. 뇌가 땡기기 시작하면서 두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정상인들은 코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폐가 약간 커져 있는 분들은 코로만 자꾸 쉬, 숨을 쉬게 되면 폐, 이게 뇌가 이렇게 땡기면서 압력, 그러니까 비강과 구강, 그리고 폐에 압력, 그, 어, 압력에서 이제 비대칭이 나타나면서, 그죠? 이 호흡을, 통해 입을 다물고 호흡을 하면, 이 압력의 힘으로 인해서 폐가 수축이 되거든요. 근데 벌써 폐가 커져버리는, 그면이 압력이, 폐의 압력에 대해서 그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뇌 압력까지 끌어당겨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 머리가 아파지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일단 여러분들 어느 정도 치료가 완전히 될 때까지는, 뭐,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약간, 입 호흡에, 약간, 입으로 부는 호흡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코로도 이렇게 내쉬어야 됩니다. 근데, 어, 자, 입으로 하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바람을 그냥 내 부는 겁니다. 자, TV에 보면, 하고 이렇게 날숨을 자주 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TV, 뭐, 이렇게 쇼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거라 제가 봅니다. 뭐, 고무장갑을 이용해서 막 불고, 뭐, 하루에 뭐, 50번을 불면, 뭐, 활성화산소가, 뭐,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많이 생기게 되고 하면서, 뭐, 이런 내용들 굉장히 많은 부는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어그 TV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는 호흡 하루에 100번만 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트림이 낫는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눈 뜨고 있는 동안은 계속, 코로든, 입으로든, 부는 호흡에 계속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근데 또, 너무 빠르게, 너무 자주, 이렇게, 너무 빠른 간격으로 호흡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후, 하고, 자, 후, 하 불었어요. 불었으면 최소한 5초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 5초 정도 후. 자, 가만히 있으면요, 공기가 갈아서 들어갑니다. 굳이 안 당겨도 돼요. 뭐, 근데 뭐 하여튼, 당기고 싶으면 살짝만 당기세요. 살짝만. 당기고 싶으시면 살짝만 당기시고, 또, 당기자마자 내뱉어야 돼요. <웃음> 자, 이 텀이라고 해요. 호흡을 한번 하고 두 번째 호흡을 할때이 텀을 최대한 길게 가지십시오. 5초 정도. 평균 5초 정도 이렇게. 막 처음에 5초 하라고 하면 막 답답해 죽을,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습관이 되면 5초가 아니라 10초 정도 호흡을 안 해도 충분한 산소가 내 폐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평상시 호흡을 너무 가늘게 하고, 여러분, 여러분 호흡 습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설거지를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여러분들 호흡을 안 하고 있어요. 호흡을 안 하고 있다는 라 것은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위험한 행동이고. 자, 약하게 해도 됩니다. 약하게 해도 되는데, 그죠? 5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들이마시다가.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호흡법. 어,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호흡법 기억해 주시고. 자, 자 호흡법을 설명하는 중에 제가 한 가지 또좀 상세하게 설명해요. 여러분들 막 갑자기 트림을 막 하고 싶다.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이럴 때는, 아, 이거 어떻게, 팔동 작과 함께 같이 하면 좋은데, 일단은, 트림이 너무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세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트림을 참아버리십시오. 트림을 참아버리십시오 트림을 참아버리십시오 트림을 참아버리십시오 자 여러분 강하게 이랬을 때 어떻게 나냐면 이 식도 상단에 있는 여기 이제 구강 속에 인두, 인두의 압력이 걸리면서 이 식도 상단에 있는 식도 이렇게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벌어지면서 가스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하겠지만은 저는 인식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겠지만은 식도에 있던 가스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빠져 나왔습니다. 빠져 나오면서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트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견딜만해요. 안 해도 절대, 제,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절대 안 죽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트림을 안 해도 생명과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니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여기서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트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또 이렇게 걸어 다니면 좀그 압박감이 덜해져요.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피가 내려가 버리면 압박감이 덜해지는데, 근데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피는 그 폐를 수축시켜야 되는데 다리 쪽으로 피를 더 많이 보내버리면 트림은 좀덜 해도 될것 같은데 문제는 자꾸 이 아래쪽 혈관들이 점점 커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 버립니다 근데 자 그렇게 접근하시면 여러분 정세가 더 악화된다는 라걸꼭 기억해 주시고 진짜 트림 하고 싶다 이러막 바람을 세게 한세 번만 딱 두시고 그냥 참으세요 참으시고 어 다음에 다시 약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5초에 한 번씩 그죠? 아,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다시 아까 폐가 약간 떨어졌다 이 쇄골에서 약간 떨어졌다이 공간이 보여요 엑스레이 사진을 그 찍은 걸 보면 폐 확장증이 나타나신 분들이 공간이 약간 보이는데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뭐 무조건. 아, 나는 사진 찍어 봤는데 안 보이더라. 이렇게 해서 폐가 안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해요. 그냥 안 떨어지고도 폐가 전체적으로 커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시로 그렇게 보라는 거지. 어, 그, 하여튼, 이제 팔 운동은, 팔 운동이 뭔가 하면, 이 자바라 운동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습니다. 자바라라는 것은, 여기 우리가, 자, 예전에, 요즘은 잘 보기 힘들지만, 예전에 이제 기름통 있죠? 어, 등류, 이렇게 집에서 이제 가정용 기름할 때 이렇게, 쭉쭉 눌러서 기름을 드럼통에서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이 자바라라는 그 도구가 있어요. 그 이자바라해서 제가 자바라 운동이라고 했는데, 자, 팔을 흔드는 게 왜? 그런가? 아까 제가 심장을 얘기하면서 대동맥, 심장에서 나온 대동맥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하나는 한 갈래는 위장과 위장을 통과해서 이렇게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대동맥, 하나는 이목 쪽으로 머리 쪽으로 팔 쪽으로 올라오는 대동맥, 하나는 심장 쪽으로 돌아가는 관상동맥이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 팔을 흔드는 거는 또 머리를 흔드는 거는 무슨 작용가면 인하 아래쪽에 있는 피를 위로 자꾸 끌어올리는 동작입니다. 어, 그러니까 팔, 팔을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자꾸 흔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흔드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흔드는 게 여러분 이 폐를 어, 이렇게 수축시키면서 떨어져 있는 폐를 들어올리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아 물론 대사증후군 치료법이라는 동영상에 보면 제가 운동법도 이렇게 다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그걸 조금 참고를 하시고 그, 그 사실은 트림이 좀 심하시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그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 모래주머니를 제가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착용하고 있는데 어, 이 모래주머니 요거 그냥 하여튼 요 사실은 운동할 때 손목 보호 밴드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자크가, 이렇게, 자크가 이렇게,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아, 자크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아, 이걸 어디서 구입하냐면, 그, 다이소 있죠. 다이소. 아, 시중에 보면 뭐 천원짜리 파는 어떤 다이소라는 그 가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작은 가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규모가 있는 가게 가면, 요 손목 밴드 한 개에 2천원 하더라고요. 2천원. 2천원 하는데, 여기다가 약간 무게가 되는, 들어있는, 살이나 쌀, 혹은 모래 같은 것도 괜찮아요. 혹은, 뭐, 가는, 뭐, 조약돌 같은 거나, 아주 작은 돌을 이렇게 모아고 약간 무게, 무게도 너무 무겁게 하면, 그, 충격이 올 수가 있어요. 약 100g 정도. 100에서 한 120g 정도, 이 아, 정도의 무게를 여러분 손으로 들어보고, 어, 뭐, 혹시나 응이안 되면 어떤 저울이 있는데, 무게가 100g 정도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아, 어느 아, 어느 정도인가. 기 여기 게 뭐, 로션통인데, 요, 로션통인데, 여러분들한테 집에 잃어보면, 어떤, 여기 보면 60g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60g. 60g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 요것도 가벼운 무게는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 이게, 100g을 그러니까 양손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고 운동을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무게, 무게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피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폐가 수축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잘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가스가 이제 식도에 있던 가스가 폐가 수축이 잘 되면 폐가 절대 들리면서 식도를 정확한 높이에서 눌러주게 되면 가스가 빠져나와 버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가스가 지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빠져나와 버리면 여러분들이 트림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트림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기. 왜냐하면 가스가 나오면, 가스가 나오면 가스는 약간 냄새가 나요. 약간 뭔가 타는 듯한 냄새. 뭔가 타는 듯한 비릿한 냄새가 많이 나오면 냄새가 납니다. 조금씩 나올 때는 잘못 느껴요. 근데 이제, 농도가 진하게 나오면, 그배 속에, 창자 속에 오래 갇혀 있다가 나오는 가스일수록 냄새가 좀 심하게 나요. 근데,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못 느낍니다. 일반인들은. 근데, 그 하여튼, 나중에 가스가, 냄새가 나는 분들은 제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해 보시고, 아, 이 냄새구나.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아, 여러분들 하여튼 집에서 이제 뭐, 이렇 상체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상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자, 운동은 뭐, 여러분들 하루에 30분을 하든, 자, 여러분 걷기 운동을 하지, 좀 자제를 하세요. 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다른 정상인들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걷기 운동은 좀 자제를 하셔야 돼요. 다리를 사용하면 다리 혈관이 벌써 여러 커져 있어요. 또, 이렇게 창자 쪽 혈관이 커져 있다는 겁니다. 확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걷기 운동을 자꾸 하면 그럴 때는 뭔가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걷고 나면 다시 더 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냥 피가 인위적으로 막 밀어붙이기 때문에 컨디션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걷, 걷고 있을 때는 또 걷고 나서 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뭔가 좀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요 결국은 그게 뭔가를 뭘 의미하냐면 더나빠져 악화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자, 그럴 힘이 있으면 앉아서 이렇게 섀도우 복싱이나 이렇게 하면서 그죠? 어, 머리도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깨도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양손에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착용하시면 이게 4천원밖에 안 됩니다 절대 돈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거 착용하신 분과 안 하신 분들은 그 효과가 무지막지하게 크게 나와요 버 효과가 착용해 보세요 네, 착용해 보시고 꼭 착용해 보세요 꼭 착용해 보시고 자, 일단 자바라 운동이에요. 팔을 흔드는 게 자바라 운동이고 머리를 흔드는 게 자바라 운동입니다. 아, 자바라 운동이고 사실 자바라 운동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목에 이렇게 힘을 주는 것도 자바라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게 되면 이쪽으로 힘을 내기 위해서 피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를 끌어올리는 게 자바라 운동이에요. 머리를 흔드는 것또 이빨을 이렇게 딱딱 끓이는 거. 이빨을 이렇게 딱딱 끓이는 것도 자가라운다 이빨을 딱딱 끓이는 게 왠가 하면 아래 턱과 위장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있어요. 어. 아래 턱과 식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렇 그리고 위장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한 100번, 200번 하다 보면 위장이 꿈틀꿈틀거려요. 들렸다, 내려갔다, 들렸다, 내려갔다. 이런 현상이. 100번, 200번 계속 반복 실험 한번 해보시고요. 분명히 위장이 끄떡끄 들립니다. 그러면서 또, 그 제가 대사 증후군 치료법을 설명하는 중에 이런 원리가 있어요. 힘이 힘이 나는 곳에 힘이 있는 곳에 피가 이동하고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한다. 이런 그 치료 원리, 가 기본 치료 원리가 있어요. 어. 그거 이제 대사 증후군 치료법 동영상을 들어 보시면 나오는데 힘이 가는 곳에 피가 이동. 예를 주먹을 쥐었다, 쥐었다, 쥐었다, 펴는, 가만히 보면 이게 혈관이 막, 바짝,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 힘을 줬기 때문에 피가 이쪽으로, 팔쪽에 있던 피가 이쪽으로, 주먹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피가 이쪽으로 많이 돼요. 어, 그러니까 자, 팔을 흔든다, 이러면, 결국 몸에 있던 피가 점점 이 팔을 움직이기 위해서 피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음, 이게 포크레인 원리하고 똑같아요. 유그 포크레인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유압, 힘을 이용해서 포크레인이움직여는 거예요. 기름, 기름 압력으로 인해서 포크레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관에 있는 피의 압력을 이용해서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죠. 피를 이용하는 근육 속에 있는 모세혈관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갈운동을 이렇게 이거는요.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은 많이 해야 돼요. 텀만 나면 이렇게. 줄목도 지었다 폈다 지었다 폈다 자 이렇게 팔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혹은 뭐 앞뒤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틈만 나면 하시고 틈만 나면 하시고 또또또 어. 또, 또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좋은 방법 하나 뭔가 하면 자+ 자발라 운동 아이죄송사람자발라 운동 몇 가지 쓰면 안 되는데 팔을 한다는 것도 자발라 운동이고 집에 있는 이제 물병 같은 거 있어요 이, 이거, 여러분, 이거, 콜라병이죠 이게 환타병인데 아, 이거는 콜라, 아, 이게도사이다병인가요 1.5L입니다. 집에서. 이제 이러면서 바람을 부는 겁니다. 이러면, 아까 모래주머니보다 이게 훨씬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루 종일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운동은 이렇게 물병을 들고 하든지, 자, 그, 아령을 들고 하시든지, 응?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호흡을 꼭 해야 됩니다. 어. 호흡은, 은,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눈 뜨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잠잘 때도 이부자리를 좀 변형시켜서 잠자는 치료에 더 도움이 되는데, 그것 또한 대사후군 치료법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평소에 어깨를 자꾸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 쇄골, 쇄골 근육과 이게 폐근육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스가 이쪽으로 잘 올라와요. 그리고, 피도 잘 올라오기 때문에 가스가 또잘 빠져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죠? 어,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목을 이용하는 겁니다. 목을 이용하는 건데, 가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게 머리 혈관과 목 혈관이 좀 많이 수축되어 있습니다. 많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쪽으로, 목 쪽으로 피가 잘못 올라오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입 쪽으로 올라와야 될 피가 다리 쪽, 복부 쪽으로 막 많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식도의 움직임이 또 폐의 움직임이 식도도 움직여요, 여러분 연동운동을 운동 하고 있어요. 식도의 움직임과 폐의 움직임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가스를 못 밀어내, 밀어 붙여야 되는데 밀어서 내 보내야 되는데 못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림을 안 하면 가스가 안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요걸 조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5초에 한번 간격으로 텀을 두고 바람을 내 불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플러스 시키겠습니다. 5초에 한 번씩 머리를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5초에 한 번씩 머리를 한번 이렇게 흔들고 부는 겁니다. 자 머리는 옆으로 흔들어 대고 앞뒤로 흔들어도 되고 아, 여러분 마음껏 하죠. 한쪽으로만 너무 반복하지 마십시오. 한쪽으로만 너무 반복하면 한쪽으로만 혈관이 자꾸 그 확장이 되면서 나중에 목이 뻐근해진다거나 어떤 어떤 이게 피부 트러블이 나타난다거나 어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2차 자각 증상이라고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한쪽 부분만 계속 운동을 하면 반드시 아 어, 문제가 약간 발생이 돼요. 이걸 2차 자극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은 이게 사람은 운동은 전신 운동이 기본이에요. 몸 전체를 골고루 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식도 쪽으로 올라오는 피의 양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면서 가스 배출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초에 한 번씩 한번 흔들고 나서 바람을 내보세요. 그 5초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람을 내 보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5초에 한 번씩. 너무 자주 해버리면 너무 자주 해버리면 위장에서 식도로 올라오는 가스가 너무 많아져 버려요. 그 왜냐하면 사실은 후하고 나면 폐가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면서 창자를 씩 누르게 됩니다. 어? 폐와 창자 사이에 횡격막이 있는데 횡격막을 통해서 창자를 씩 눌러버려요. 그러면 가스가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후 하면, 창자가 벌떡벌떡벌떡 움직해서 가스가 강하게 이동하면서 위장에서 식도로 가스가 막 계속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트림을 안 하면 이제 또못 견디기 시작합니다. 왜? 올라오는 양에 비해서 빠져나가는 양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또 식도가 또 팽창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또 미치는 겁니다. 환장하는 겁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5초 간격을 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5초 이상 두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5초, 6초, 7초까지도 그냥 어, 조금 참으세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아. 자, 사람은 보통 뭐, 최소한 40초 정도는 숨을 안 쉬고도 살수 있고, 그죠? 뭐, 긴 사람은 뭐, 1분 30초, 2분까지도 견뎌내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니까, 러또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해요 목만 계속 일러 흔들고, 반낮에을 했다. 어, 아, 한 4시간, 5시간 계속 목만 흔들고, 바람만 불었다. 또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제 머리 쪽으로 올라는 피가 너무 많아져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머리에 있는 뇌 혈관의 압력이 팍 팽창이 되면서 위험한 상황에 갈 수가 있어요. 뭐 두통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요령을 잘 익혀야 됩니다. 요령을, 요령을 이 동영상 됐다가 중간에 턱 끊어버리고 그냥 주, 내가 들었던 부분만 기억하고 있을. 아까봐 제가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그니까, 러 제가 아까 말했던 모든 부분들을 활용을 해야 돼요. 머리를 못 움직일 때는 팔이라도 움직이고. 자, 가끔씩 어깨도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들썩 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팔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팔은 지가 알아서 움직이라고 그러고, 5초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자, 머리 요거 잘 활용하면 1시간 2시간 해 갖고는 문제가 안 나타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어. 근데 막아 요게 요게 효과가 제일 좋다 해 갖고 요거만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머리가 아프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막 코피가 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어, 조심하셔야 되고 자, 트림 치료법 입니다 트림 치료법 인데 이렇게 해도 여러분 트림하고 왜냐면 오랫동안 여러분이 트림을 해 왔기 때문에 여러 트림을 하고 나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꾸 트림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죠? 이게 뭐 관성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수 밖에 없는데 사실 트림을 안 해도 죽진 않아요. 제가 식도로 가스가 많이 올라왔다가더라도 일정한 압력이 차면 다시 이게 위장으로 또 내려가버려요. 내려가버리고 또 창자 전체를 펼쳐지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선을 지나게 되면 이제 식도가 팽창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려 되면 위식도 과략근이 인위적으로 벌어져 있는 항상 벌려져 있는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이게 이제 큰 병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하면서 막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음,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어지간한 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트림 증상만 갖고 있다, 이러면 그 정도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림을 안 해도 죽지는 않아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냥, 트림을 한참 안 하게 되면 머리가 띵해지면서 이제 몸살 현상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일단 가스가 나오면, 자발 운동을 통하고 호흡을 통해서 가스가 조금씩이라도 나오면 절대 몸살 현상이나 두통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알수 있냐? 제가 그걸 알수 있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니까 러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자발 운동을 하고 호흡을 해봤는데 내 몸에 뭐더 나빠지는 건 없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어. 저도요. 진짜 십몇 년간을 30초에 한 번씩 트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 이러는데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도 있고 아기도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했으면 저희 집 사람이 너보고 거짓말 장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게요. 1몇 년간을 트림을 하면서 살았는데 트림을 멈추게 된 순간은 1순간이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아, 물론 그 다음에도 몇 번은 했습니다. 몇 번은 했는데 30초에 한 번씩 가던 트림이 순간적으로 안 해도 된다. 아이 확신이 들더라고. 아 이건 뭐 굳이 할 필요 없다. 하면서 안 해버리게 됐는데, 그다음부터 안 해버렸어요. 물론, 여러분도이 동영상을 듣고 며칠 동안은 또 습관적으로 그동안 해오던 습관을 따라서 호흡, 어, 트림 하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제 말을 잘 기억해 보시고, 안 해도 된다라는 말, 그리고 자바라 운동, 호흡법을 꼭 기억해 보시고, 모래주머니 꼭 착용하세요. 여러분, 모래주머니 착용하면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강하게 나타나는데,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물론 직장인이나 학생이다 이러면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게 또 예쁘장하더라고. 요 색깔이 분홍색밖에 없어요. 이천원 싸기는 싼데 이천은 2000원 밖에요. 이천은 짤인데 분홍색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차려면 반팔 소매를 입고 착용하기는 남자분들은 좀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좀긴 소매를 좀 덥더라도 긴 소매를 입고 아니면 자켓이나 이런 거 입고 이렇게 하면 그. 그 그 뭐냐 이러면 그냥 아 내가 운동, 운동하는 운동 그 손목 보호대에다가 손목이 좀 아팠어 뭐 이렇게 변명이라도 하시고 그렇게 착용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그뭐 학생들이다 직장인이다 그러면 어깨라도 이렇게 하고 바람을 남들 눈치 안 채게 바람을 내보냈어요 도저히 입으로 못하게 되면 코로라도 고급 팔 틈틈이 팔을 안 드세요. 어, 남자들이 섀도우 복싱 하는 거 있죠, 그죠? 어, 어, 이렇게 하면서 바람을 이렇게 불면 가스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좁은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 바람을 내 불게 되면 냄새가 냄새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가스가 가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눈에 눈으로 볼수 있냐? 그 눈으로 볼수 있는 건 사실은 아,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입술에 이게 썰태 있죠. 썰태. 하얀 거. 입술에 끼는 거. 혹은,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여, 아, 혓바닥에 썰태가 있고, 여, 입술에 양, 입술 꼬리에 이러 보면, 백태가 껴요. 백태. 하얀 거. 그러니까 이게 가스의 결정체예요. 가스가 액체를 만나면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하얀색으로 변해요. 그게, 가스의 결정체입니다. 아, 그게, 그 정상인들은 가스가 강하게 쭉쭉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입술이나 백태가 안 생겨요. 근데 가스 배출 시스템 이상이 약하게 작동하는 거요 쭉쭉 못 빠져나오고 나오더라도 이렇게 코에서 자꾸 입가에서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입술 주변이 이렇게 자꾸 가스가 약간 유독성이 있어요. 가스가 목에 자꾸 들러붙으면 가래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후두가, 후두염이 가후두 발생하고 이게 코점막, 비강 속에서 코점막에 자꾸 들러붙으면 비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호흡만 잘해도 비염을 치료할 수 있고 또 후두염, 기관지염 뭐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정후군 치료법이라는 동영상을 보시면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이 상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자꾸 약에만 의존하려고 하고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병은 절대 약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병이에요. 또 어떤 분들 자꾸 음식으로 치료하려고 하는데 저도요. 이거 음식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 신체, 어떤 운동 메커니즘적인 물리적인 이상이지 화학적인 이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자 형태가 좀 변형이 됐습니다. 혈관 형태가 변형이 됐고, 폐가 약간 변형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산삼을 먹는 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병을 20수년간을, 이 병을 갖고 살면서 산삼이 좋다 해서 산삼을 구해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 한약도 먹어본 적 있고, 또, 유, 좋다는 약 구해보고, 그저 구해 먹어보고, 음식 뭐 있는 거 없는 거, 좋다는 거다 먹어본 사람입니다. 결론은 한 가지예요. 유산균 도 수도 없이 구해 먹어봤습니다. 여러분의 병은 이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병이에요. 혈액 순환 장애, 가스 배출 기능 장애, 혈관 변형, 폐 확장증 이런 형태의 병이지 절대로 약으로 트림을 고친다 이런 트림은 병원에 가서 못 고치는 병이에요. 가보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소화 불량도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대사 증후군, 이거 병원에서 먹고 증후군이라는 거는 의사분들도 잘 모르겠다라고 내놓은 병이에요. 병명일 뿐, 이름, 이름일 뿐이죠. 그죠. 절대 못 고치는 병인데, 이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병이니까 공부를 좀 하세요. 그냥. 동영상 제가 많이 올려놨거든요. 차근차근 들으시면서 하나는거 해보시고 또 몸의 변화를 자꾸 느껴보시고 트림이 멈추게 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자꾸 넘어가셔야 됩니다. 하여튼 제가 그냥 어,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트림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올려봤는데 누가 들으실지 어떤 분이 들으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보시고요. 요 동영상에 했던 내용들을 다 기억을 했어요 한번 들었는데 부족하다 싶으면 이 동영상을 제발 한번더 들었어요 그래야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이 납니다 안 그러면 뭔가 빼먹고 자꾸 해갖고막 2차장 머리가 아프다 막 어? 머리만 흔들었다 팔만 흔들었다 팔을 흔들 운동을 안 하면서 호흡을 안 하면서 자발의 운동을 하면 여러분 폐가 더 커져 버립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호흡을 부는 호흡을 안 하면서 머리를 자꾸 흔든다. 그래도 폐가 커집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커져버립니다.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흡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더, 더 오래 살수 있게 만들어주는 여러분의 신체를 노화를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꼭 기억해 주시고 어, 오늘 아주 긴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두수 없이 올려드렸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꼭 치료 되기를 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